창경궁은 내게 특별한 장소이다. 1955년 나는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친어머니와 다름없으셨던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내 손을 잡고 충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셨다.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충주로 내려가기 전 내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셨다. 그때 처음 갔던 장소가 바로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원숭이와 호랑이를 넋을 놓고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의문이 차올랐다. 내가 본 창경원은 미스터리 두성이었다. 조선의 옛 궁궐 전각과 동물원의 구조는 전혀 맞지 않았고 조선의 왕과 왕비가 살던 공간에 원숭이와 호랑이는 도대체 왜 살게 되었는지 어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의 창경원 나들이는 행복했지만 일제에 의해 동물원으로 전락하게 된 창경궁의 위상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다. 고교 시절, 서울 인사동에서 살았던 나에게 창경궁은 놀이터처럼 친근한 장소가 되어주었다. 학교가 끝나면 의뢰 친구들과 몰래 창경궁의 담을 넘어 들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낭만을 키우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장경원에서 열리는 웅변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친구들과 풀숲을 지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행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는 소나무 뒤편에 숨은 한 짐승과 눈이 마주쳤다. 온몸이 하얀 은빛으로 뒤덮인 여우였다. 어떻게 창경원의 여우가 돌아다닐 수 있지? 한동안 나와 여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연파를 통해 여우가 짝을 찾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장경원의 은빛 여우의 짝이 있을 리 없었다. 내가 여우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사인을 주자 여우는 어딘가에 자신의 짝이 있을 것이라며 조용히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다. 여우가 사라지자 나는 그제야 마법의 봉인이 풀린 것처럼 주변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괜진아 거기서 뭐해? 방금 은빛여우를 봤어. 뭐? 창경원에 무슨 여우가 있어? 혹시 여우가 아니라 너를 잡으러 온궁녀 아냐? 친구들은 나를 신나게 놀리며 농담을 하였다. 내가 헛것을본 것일까? 하지만 은빛여우의 강렬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3년 전 창경원 동물원에서 여우가 탈출하였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은빛 여우는 다름 아닌 여우의 영이었던 것이다. 만약 여우가 탈출만 하지 않았다면 좋은 짝을 만났을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나의 중편소설 사랑이어도 창경궁과 인연이 깊다. 1987년, 노란 개나리가 필 무렵, 선원에 자주 오시는 보살님의 부탁으로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분의 여자 조카를 만나기 위하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병원 밖에는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병실에서 창경궁을 공짜로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죠? 저 개나리가 질 때쯤이면 법사님을 뵐수 없을지도 몰라요. 고통 없이 꿈을 꾸듯이 잠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염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자 부탁이 있어요. 저는 흔한 미팅도 못해봤어요. 법사님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세요 그녀가 눈을 감은 뒤 나는 우연히 좋은 남편감을 찾게 되었다. 그녀가 죽기 2주 전에 교통사고로 요절한 청년이었다. 신부의 집에서는 다소 반대가 있었다. 신부는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 중인 엘리트였지만 신랑은 택시를 운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혼결혼식 날짜를 잡고 법당에 영정사진과 위패를 놓자마자 두 영가는 뜨거운 사랑에 빠져들었다 영혼 결혼식 날 나는 신랑 신부 영가의 축가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어를 열창하다가 2분 동안 기절하고 말았다 일종의 트랜스 현상이었다 그 짧은 2분 동안 두 남녀의 삼생을 목격하고 소설 사랑이어를 집필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사랑이어는 구명지식에서 빠질 수 없는 애창곡이 되었다 지금도 노란 개나리꽃이 찬연하던 창경궁을 병실 창문으로 바라보며 나를 향해 활짝 웃던 그녀의 창백하고 아련한 미소가 기억 속에 생생하다. 어느덧 창경궁에는 가을이 찾아왔다. 이번 가을에는 영화 만취의 마지막 장면처럼 창경궁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떨어지는 낙엽비를 맞으며 가을의 서정에 푹 젖어들고 싶다.